이지스 자산운용과 함께 로봇 친환경 빌딩 사업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서 서울 서남부권역 바이오 클러스터와 성수 크리에이티브 클러스터 등 국내 주요 핵심 거점에 위치한 신축 빌딩의 로보틱스 토탈 솔루션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대무벡스는 네이버 랩스 네이버와 협력해서 로봇포트를 개발한 바가 있고 로봇포트는 서비스 로봇을 층간 이동시키는 세계 최초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로봇 빌딩에 로봇 기술을 공급한 이력이 부각되면서 지라시로 올라왔습니다. 다음 유한타 증권은 인수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고가 4%입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유한타 증권 인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2021년 완전 민영화 이후 증권사 인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하네요. 다음은 나인테크입니다. 오늘 고가는 4%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이달 미국에서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 방안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최근 SK용과 전기차 30만대 분량의 배터리 공급을 위한 합작 공장을 설립하기로 발표한 데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과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나인테크는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기도 전부터 LG화학에 독점으로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서 오늘 뉴스와 관련한 해명 공시가 있었습니다. 협력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하네요. 제공시 예정일은 6월 8일이니깐 참고하세요. 다음은 네옴시티 관련주 유신입니다. 오늘 고가는 3%입니다. 건설업계에서 사우디 네움시티 프로젝트 관련해서 더 라인 철도공사 터널 입찰 공고가 나온 사항에서 알다세르 장관 방안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유신이 사우디와 협력을 논의한 바가 있어서 이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수소차 관련주 JNK 히터입니다. 오늘 별 반응은 없었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SO1 샤인 프로젝트 등 세일즈 외교 성과가 좋았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에 아람코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 J&K n 히터가 부각되었고 아람코 좌회사는 SO1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는 오늘 규제 개혁 내용이 담긴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2023년까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법을 개정해서 규제 샌드박스가 아닌 일반 지역에서도 추가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도시형 수소 충전소가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관련 주 마음 ai 입니다 오늘 고가는 3% 입니다 마음 ai 가 10일부터 12일까지 국제 인공지능 대전에 참가해서 다양한 업무와 서비스를 수행하는 AI 휴먼을 비롯한 다섯 개 주요 AI 엔진의 파인 튜닝된 플랫폼과 서비스를 직접 시연하고 관련 인사이트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다음 세토피아입니다. 오늘 고가는 이프로네요. 한류 팬덤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류뱅크의 지주사 한류홀딩스가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공모 절차 마무리를 위해서 미국 출장에 나선다고 합니다. 한류홀딩스는 글로벌 팬덤 플랫폼 펜투를 중심으로 한 K-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한류 문화를 소비하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서 나스닥 상장을 추진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 최초 나스닥 직상장 사례라고 하네요. 세토피아는 지난 2021년에 한류홀딩스에 55억원을 투자했고, 현재 한류홀딩스 366만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고차 관련주 오토인이고, 오늘 고가는 3%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 중고차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른 자동차 기업들도 중고차 사업에 새로 뛰어들고 있다 합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 최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경우에는 중고차 시장이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 에코캡 현대공업 우수 AMS입니다. 현대차가 2조원을 투자해서 울산의 대규모 전기차 신공장 구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에코캡 고가 23%, 현대공업 고가 8%, 우수 AMS는 별 반응 없었습니다. 에코캡은 국내 유일하게 전기차 와이어링 하네스 특허 제품을 현대차에 공급 중입니다. 다음 k l s 은 고가 5%입니다. 국토부는 오늘 한국과 사우디가 세계적인 교통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10일에는 부산 신항을 방문해서 항만물류분야를 시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k l a t 세계 최초로 물류 플랫폼을 정부와 협업한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 휴맥스 홀딩스입니다. 오늘 고가는 11%네요. 올해 전기차 생산시설, 전기차 충전기술 및 시설 등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최대 35%, 대기업, 중견기업은 2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또 수전의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및 시설의 경우에도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5월 9일 장중찌라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